여러분들, 지금 GT밥 외에 전설적인 자동차, 르노 알핀이 추가된 거 알고 계신가요? 이층의레째들부터 스포츠, 이쪽에 보시면은 2인승의 툰드와 팡테르, 217만 달러, 그리고 이동산 제어는 상당히 좋아요. 최고속도, 가속력, 그리고 무엇보다 마찰력이 최대치. 실제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량화가 잘 되어있거든요? 이게 GT밥에서도 가벼운 느낌을 낼지 이따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중급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툰드와 팡테르. 여러분들, 디자인이 르노 알핀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둥글둥글한 후드 모양, 그리고 알핀 특유의 동그란 콧구멍, 헤드라이트는 동그란 하나, 네모 4개 네 뭔가 태극기가 떠오르는군요 그리고 어? 프론트 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날이 달려있네요 요렇게 그리고 옆에서 보시는 차체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실제 알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고 가볍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볼륨감 있는 쿠페라인 여기다 유리창이기가 어? 뭐지? 왜 순간적으로 스티머가 떨어지지아 기분 탓인가? 자1자 테일램프 그리고 위쪽에 스포일러가 살짝 올라와 있고요 제가 엔진 스토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내부를 좀 볼게요 이것이 바로 새로 나온 툰드라의 마크 내부 디테일은 대략 이렇구요 뒤쪽에 공간 조금 있고 차량의 모든문이어볼게요 이동산 모듈기 떼깍 90이 차량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두개에요 먼저 앞에 프렁크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차량의 구동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자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벌트 스타트! 처음에 살짝 휠스피인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가볍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부드럽게 가속이 돼서 이게 빠른건지 느린건지 모르겠어요 K판을 봐야겠어요 110마일 그리고 110마일에서 속도가 더이상 늘지 않은군요 이번에는 핸들을 볼게요 브레이크 안밟고 오른쪽! 오! 잘들어가요 역시 후륜구동 왼쪽! 그렇지! 왼쪽! 그렇지! 굉장히 핸들이 팍팍 잘 돌아가네요 대신에 오버스티어가날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어를 잘해야 돼요 드트 나이샷 2차의 성격을 알것 같아요. 얘가 지금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다면 이제 이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고도 풀로 풀업, 브레이크 풀로 풀업. 그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 풀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을 랠리카로 쓸 거거든요. 거기에 어울리는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합시다. 2차 슈퍼 스플리터. 그다음에 후면 디퓨저.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디퓨저가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2차 컴패티션 디퓨저, 엔진 풀로 그다음에 머플러. 머플러도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고. 티타늄 GT 머플러. 그다음에 그릴. 오 마이 갓. 여기에 이상한 그릴 정말 많이 있네요. 2차 스포츠 그릴. 그다음에 후 여기다가 뭐 후드 핀 같은 거달수 있고 아니면 후드에다가 에어덕트를 좀 들어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레이서 GTO 드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다가 롤케이지 같은 것도 달수 있고 레이싱 시트와 레이스 케이지 조명 제논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 웬만하면 상징은 안 골라줄 건데 이쁜 게인지 볼게요 GTO 레이서 다음에 루버 뒷유리차에다가 껍데기를 달아주죠 이차 튜너 루버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어 뭐야 이거 왜 반만 바뀌어 잠시 상징을 빼고 올게요 1차 색상은 메 에서 레이싱 블루, 거기에 펄 광택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이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다음에 지붕 볼게요. 위쪽다가 차크피 이런 가 아니면 카본 아니면은 루프 그런 거달수 있습니다. 이차썰루프 그다음에 스커트를 볼게요. 스커트 종류가 무려 22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뱀이테꺼. 그리고 차광띠, 블랙 차광띠. 그다음에 스포일러 볼게요. 전부 다 큼지막한 스포일러가 많이 있네요. 황트은 익스클루시브 2차. 퍼스먼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커버 장착 완료. 자, 그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 드릴게요. 엘리 모노블러. 회색상은 프로스트 화이 타이어. 카이트장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취향 몬은 내무제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합 같습니다 나가볼게요 세야반가워 여러분들 아니 저희 팀원들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거지 차를 깨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도 해야 될것 같아요 라이트 쌍라이트 아 멋있어 바로 드래그레스를 달려볼게요 먼저 오베이 8F 드래프터딩카베서 클래식 아디스 300R 위니시 랠리 아니스 유로스 아니스 에라질 레트로 커스텀 계란 썰튼 아레스 클래식 출발 사트 가자! 뭐야? 아니 왜 미니가 나보다 쫓나갑사다 여러분들! 갑사 처음에는 제가 살짝 밀렸지만 뒤에서 갑자기 제가 순식간에 접근을 추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도 제끼고 바로 피는저 까만거 뭐야 이거 얘도 제퀴야돼! 얘도! 얘도 얘도! 아! 코스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2등! 오베이 8F 드래프터가 1등을 했어요 자 다음에는 이 멤버 그대로 랠리 레이시를 가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쭉길 따라서 여기 낙하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출발! 스타트! 가자! 아, 가자! 아, 스타트가 살짝 밀리네. 하지만, 르노, 알핀 같은 경우는 원래 랠리에서 진짜 성능이 나옵니다. 앞에 이 차들을 전부 다제끼고 제가 1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차지, 어? 굉장한 안정감. 어, 날아가지 마세요. 굉장한 안정감. 굉장한 안정감. 저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스무스하게 길 따라서 이쪽으로 쭉쭉 1등 미션 클리어 2등은 오베이 8프 드립터 3등은 아네스용지 레트로 커스텀 여러들 랠리리스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쪽에 새로운 멤버인 람파다티 코르시타가 참전했군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식인종 말까지갈 건데요 이 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출발! 갑시다 출발 하트! 가자! 가자! 바로 이제 오른쪽 길 따라서 가야 돼요. 내비 따라서. 자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아이고 사람들 여기서 많이 떨어지시네. 속도 조절을 안 하면은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4등 정도 브레이크 밟고 유턴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아 마이 갓. 텐트링 좋았는데 제가 컨트롤 좀 모자랐어요. 차 자체는 훌륭합니다. <목소리> 야. 원점이다. <목소리> 아탭초발 뭐야? 이거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5% 성능 마이 샷 이게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랠리는 언제 사고가 났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레이스고요 저는 지금 완주가 목적이에요 어차피 지금 1등 못해 여기까지 3등은 럽솔림 그리고 제가 4등 다음에는 차를 경량화로 시켜볼게요 이동산모델게 딸깍 뭐 그렇지 이쪽에 후드핀을 설치했더니 얘가 안 열리네요 이제 발사 그렇지! 이걸 떨어뜨려야돼 발쓰! 발쓰! 아니 이게 진짜 안떨어지네요 얘가 여기 유리창 이것도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어 뭐야? 어 방탄인데 이거? 지금 여기 안에 사람이 두명 타있습니다 총을 쏴도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뒷유리창 쏘시면은 아이고 초알이 들어갑니다 따갑죠? 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제 차를 경량화 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이 팀워크! GT5의 의리 사람들 이제 경량화 작업이 끝났고요 과연 얼마나 빨라졌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가자! 40말돌파! 80마일 돌파! 110마일 돌파! 이게 개조 전에는 120마일까지 안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은 120마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뒤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있어요. 차에서 연기가 날 때는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고서 차에서 내리세요. 지금 정비공과 경찰분이 오셨습니다. 어? 이분 뭐야? 보험 담당자가? 인 혹시 제차살수 있을까요? 곧줄것 같다고 아니. 제 차에 말해줬군요. 안 돼! 내 자동차! 안 돼! 이런 제작! 그는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요 흙길에서 나름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음.